이번 시간에는 음. 대구 아파트 거래 동향 금액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 가치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2억에서 3억대 위주로 많이 거래된다는 거. 제 말이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튼 많은 관심 속에 저도 뭐 더욱더 정보를 살펴보고 똑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셔도 되고 밑에 뭐 댓글을 다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꼭 전화를 주시고요. 대강 물어볼 것 같은 경우는 댓글 물어보셔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중구를 기점으로 항상 보겠습니다 수중구 무늬가 가장 많아요 왜수중구에 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정주구 살면은 그 동네가 다 정이 가는 동네인데 저는 물론 청각대부터 여기 살아서 사는건데 자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수중구도 보면 거래가 지금 많이 빠졌죠 아파트 거래가 많이 빠지면서 여기 볶음합니다 볶음 볶음. 자 저번에 지산동은 왜 설명 안해주냐 파동은 왜 설명 안해주냐 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파워동에도 2억대 위주로 3억대 거래량은 많이 빠졌습니다. 지산건물 마찬가지 거래량은 많이 빠졌는데 3억대에서 2억대, 4억대 가끔 있고요. 이거 한달 동향입니다. 그러고 이 어플이 잘못됐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일이 예, 적당히 이어서부터만 봐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보면 딱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 야들도 사실 실무자가 없는 건지 앉아서 탁상공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3억대 위주로 2억대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4억대도 나왔네요 3억 9천 후반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산동 쪽으로 보면은 거래가 거의 없죠 여기 대부분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 많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황금동인데 거래가 많이 둔화됐어요 부동산이 요새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잘 알켜드릴 겁니다. 한가하기 때문에. 물론 바쁜 분들은 바쁘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 외로. 자, 범모등도 마찬가지 물량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게, 아이고, 그래도 여기 12억대도 있었네. 이 12억 맞나? 12.5니까 12억이네. 14.6이니까 14억이고, 그죠? 그래도 거래가 되네요. 아직도. 15억, 14억, 13억, 16억. 야 만촌동이 많이 주고 붙습니다. 만촌동 4억 5억 7억 8억 여기 누가 15억을 샀어요. 샀네요. 33평에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법문 애거리 부근 쪽에 자 두산이부 대구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죠. 20억짜리 한개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55평 나머지 2억 5억 3억 13억 그 다음에 1억 4천 16억 3억 3천 15아 수승 이가 대단합니다 자 평균적으로 여기에 10억대가 그래도 한개씩두개씩거래는 되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빠졌죠 뭐 때문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동대구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신천동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 1억대 빌라 연립들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 모여 있는데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대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동 마상가지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 거의 2억대, 1억대 위주죠. 거의 2억대, 1억대 위주 3억이고 뭐 삼격동에서 북구 쪽으로 보면은 대부분 2억대, 2억대, 3억대, 2억대. 억대도 거래가 되긴 됩니다. 아이. 뭐,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돈을, 뭐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30억짜리를 찾는 분들도 아직 많고, 대도로변에 50억 이상, 뭐, 100억이야. 돈이 돈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발 폭락했으면 좋겠는데. 아, 폭락이 안 되네. <웃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거는 뭐, 신축 아파트들 분양 가격 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억대 3억대 1억대 가끔 5억대가 보입니다 여기 2억대 7억대도 보이죠 11억입니까 이거 아 1억 1억 1억 1 5 0 0 이죠 아이고 갑자기요 한달 동안 동향인데 그래도 뭐거래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거의 1억대 1억대 위주로 거래가 되고 2억 2.5 3.5 5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이래 봐야지, 어딘지 알지. 아, 야, 어플, 이 새로운 어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못 쓰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1억대, 2억대 위주로 좀 거래가 됐고요. 용산 육쪽이죠. 장기동. 장기동 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어, 아시 공단이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세천도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요, 아파트가. 그런데 여기도 거래된 게뭐 3억대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억 8천 3억 천 1억 5천 자달서고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3,4억대가 좀 이루어지면서 4억대가 한 번씩 보이고 여기도 10억대가 있네요 아 이게 10억이나 합니까 하 <웃음> 10억주가 아파트 사서 뭐 할란가 자, 1억 8천, 뭐 1억 7천, 3억 2천, 4억, 1억 8천, 4억, 5억, 이게 정주고 살면 그 동네가 고향이 됩니다. 꼭수정구안 와도 되고 어느 동네 안 가도 되고, 요새 뭐 식자재 마트 없는 곳 없고 마트 없는 곳 없고 다잘돼 있어요. 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정주면 그가 고향이고 편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자, 달 쓰고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2억대, 2.5, 3.8, 6억대 나왔네요. 4.5, 1.7, 1.3, 1억 3천, 3억대 위주로 좀 거래가 됐고 대부분 2, 3억이죠. 1억대. 예전하고는 판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판도가. 그리고 2억, 2억, 뭐 3억 요 정도. 저는 뭐돈 있으면 이런 아파트 10억, 20억, 1 0매득 주고 9억, 8억 주고 안 삽니다. 그. 뭐, 댓글에도 달려있지만, 아파트가 다 거서 거지, 무시라고. 그러고, 아파트가요, 이 실제 건축 쪽에 제가 나중에 기회면 말씀드리겠는데, 안에 옵션 조금 해놨는 거 말고, 크게 잘 해놨는 게 없어요, 보면. 자, 2억대, 2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4억대, 중구, 달서구, 수성구, 봤고, 동구, 혁신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아, 이거 말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래야, 이게 무슨 아파트가 이 정도 그래됐는지 정확하게 알 건데, 이봐, 이봐, 이, 아이 자, 3억대 기울이가 좀 이루어졌고요. 3억대, 3억 4천. 뭐야, 이거 10억이야. 깜짝이야, 1억이네요. 아, 혁신도시도 또 10억대가 있는지. 이 아파트 동네 10억입니다. 동네 10억이. 기가 차갖고. 자 2억대 3억 1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3억대 2억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억대가 전월 대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월에 3 4억대가 좀 있었는데 경산 왜 얘기 안해주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산역에 기본적으로 2억대에 이루어져 있고요 거의 3억 2억 위주로 좀 거래가 많이 됐죠 아 어, 마찬가지 여기도 2억 1억 8천 아이고 이게 뭔데 5억이 나요 3천 5억 6천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뭐정주구 살면 못 있고 괜찮습니다 중산지구도 예, 네, 중산지구 나쁘지 않죠 보자 여기는 거의 1억대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네요 1억 7천 1억 3천 1억 5천 2억대 공공임대단지, 대임지구, 인당택지도 괜찮습니다.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 당이죠. 그리고 보자. 이쪽에는 아파트 가 없고 요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데 쇼핑몰이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사람이 몰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에. 연우법조다운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어마어마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촌동 보겠습니다. 만촌동 12억 나왔습니다. 7억, 8억 나왔고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었어요. 여기 15억짜리. 내가 문의했는 분이 이거 안 샀을 건데. 거래가 됐네요. 5억, 4억, 7억, 25평, 19평, 18평입니다. 이게 뭔데요 4억. 5억 7억. 아이고, 답답하다. 자, 14억 나왔습니다. 4 8배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뭘 사는 거같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이니까 여기에 집주인분들 되시면 이해하시고 넘어가주세요. 자, 이렇게 범어 W 건너편 두산 이부 20억 3천. 이렇게 봤습니다.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고요. 어 내부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면 매물 내놓은 것들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자뭐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지금 요새 거래가좀 그 없고 조용합니다 물론 저는 아파트 위주로는 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파트 규제 때문에 그랬고 세력이 들어왔다가 다 빠졌어요 죽 대기만 남았죠 이어서 더 이상 투자가 치는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뭐꼭제 말이 다 맞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는 것입니다. 동대구 역세권, 대구역 역세권 자 기본적인 거래 1억 7천 4억 여기 보시면 평수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달 동안의 아파트만 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역 역세권 3억, 1억 4천, 2억 6억 나왔습니다. 6억 밟고 없습니다. 자 기본 3, 4억대죠. 3, 4억대. 3, 4억대 제일 좋아요. 연립빌라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 리모델링또 해도 괜찮은데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게 빌라는 사석 향후를 도모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 정도의 옛날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내 자식한테 물려주더라도 향후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면 빌라를 뭐 적당히 리모델링해가 사시다가 또 분위기 봐서 대파하는 정도 많은 투자는 하시지 마십시오. 이게 뭐든지 뒤따라오다가 죽고요 놈들 장에 간다고 걸음 맺고 장에 가다가 큰일 납니다. 분위기는 역전이 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반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됐는 상황에 굳이 내가 그게 당첨이 될것 같다고 후보로 계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도 거래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죠 1억 5천 1억 2천 1억 8천 31평 2억 좋습니다 자, 3억 4억 1억 8천 2억 천 2억 3천 여기 좋네요 딱이 3억 대딱 좋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주건데, 이게 왜 투기로 변해갖고. 자, 달성, 굳이 현풍, 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거래가 없죠. 2억대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요. 굳이. 더크노폴리스 보겠습니다. 3억대, 3억대, 4억대, 2억대. 이게 들어가면요. 동네가 신도시 같습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창원을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의 작은 창원을 보는 것 같아요. 창원은 계획 도시죠 대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아파트 사는 것들 다 올랐죠 기분 좋게 주고 생활 하시고 더 이상 이제 투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나름대로 뭐 내 땅에, 내 주택에, 내 아파트에 가격이 뛰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사위의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